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와이즈만에서 나온 두 번째 책 위대한 건축물은 어떻게 만들까? 저는 번역만 했어요. 왼쪽에는 건축물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오른쪽에는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종이 부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기둥이 필요하겠죠? 혹시 건물이나 다리에서 삼각형 모양을 본 적이 있나요? 튼튼한 구조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곡선의 건물 모양은 없을까요? 다리를 연결한 많은 선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책과 함께 4개의 기본 구조와 6개의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며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럼 기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